내가 맨날 뭐 영상에서 그래서 오는데. 지금 우리 아빠 죽다 살아난 얘기에 대한 건왜 하나도 뭐뭐왜 왜 죽다 살아서 병신병원에서 뭐이고지 2013년도에 동생이 때문에 너무 속상하다고 죽는다고 교통사고가 나서 1년 반 동안 개고생을 했어 우리 내가 그 얘기 하지도 아니, 않았잖아. 동 응? 어? 동 아빠한테. 아무한테도안 음. 알렸어. 응? 뭐그뭔 소리야, 이건 또? 뭔 소리야? 거기 내가 얘기해놨잖아, 교통사고 났다는 얘기들. 아이, 내가 그런 걸 읽을 것 같아, 바보 같은 사람이네. 요시오 네, 내가 당신 얘기를 아빠, 읽을 것 당신 같아. 소리 하지 말고, 2013년도 3월달에 교통사고가 났어. 1년 반을 병원에 수술 두번 하고, 입안에 300 반을 꼬매고 난리를 치면서 살았어. 걷지도 못하고. 왜 그런지 재기가 죽은 건 슬픈 일이지만. 그 그날은 연락도 못 받았어 우리한테 누구도 누구도 하나 죽었다는 얘기도 하지도 않았다고 그런데 네. 어떻게 그런 네. 네. 네. 그런 네. 네. 개차반이라는 네. 문자를 우리한테 보낼 수가 있는 거야 동호 아빠 이성적으로 네.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정말... 내가 그렇게 모르게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형이 그렇게 죽일 짓을 한게 있습니까 칼로 어? 어머니 갈로 보지 어머니 소리 무슨... 하지 마세요 네. 다, 동서가 왔을 때, 동서가 만나자고 해서 만나줬을 때, 그, 그런 상담한 심정 얘기를 했던 거야. 그, 그런 얘기를 거울이 했을 거울이 때, 동서는 울면서, 형님이 이제 없었던 일도 그, 하자고, 나도 글안쓸 테니까, 너도, 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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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이 먼저 공개했잖 그러면, 우리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던 거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관장네, 네가 했잖 아니, 아 공개가 문개가 아니고, 우리 강제 입원시키려는 거, 동서가 얘기했잖아, 우리한테. 아니, 그 얘기는 모르시냐고. 어머니, 어머니 얘기가 아니고. 내가 말렸어, 우리 내가. 우리 강제 입원시키는 거, 말리는 거, 누가 말렸냐고. 동서가 잘라 말렸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말렸다니까. 말 같지 않서 내가 자기가 말렸다고? 자기가 회의했다며? 그래. 사람들 데리고 말렸어 오. 그래서 하지 말라고 개소리 아, 하고 있어 아니 강제 입원시킨다는 게 그거, 그런 거그 구상을 한다는 것도 말이 되는 소리예요? 어 내가 한게 아니라 무사막았니 자기 조카나 자기 형수랑 같이 잘 살고 얘기해봐, 있는 사람한테 어이,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잖가요 우리가 무슨 얘기. 사회에 이렇게 사회에 이렇게 저촉되는 행위를 했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이런 거신이 응? 어머니 본인를 가르치는데 이제라도, 이제라도 그러지 마세요 제발 기관장님. 어머니 얘기 자꾸만 까보더라. 꺼내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어머니 집에 가서, 됐잖아, 응? 가서 백종선이한테 우리가 그렇게 당할 때 그것 때문에 전화하겠다고 어머니 그럼, 집에 하는거 가지고 뭐, 어머니 100m 접근금지를 시키는 게 이재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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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도 그리고 시칼로 그런, 다 일이 시작해봐, 봐. 그런 일이 있었해봐 그런 일이 며칠? 응? 말도 없는 소리? 다 있는 얘기예요. 뭐지요. 그날 같이 배호기도 있었고 데모니도 있었고 응? 다봤다니까 그래서 뭐? 외모가 문자로 받봤어 너그들이 하는 짓을 아, 그 매부, 그 매부님이 뭐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서 아, 싸우는데, 싸우는데 싸워, 말렸다고 그 서로 누구와. 싸웠다고 그러니까 저... 서로 침대에 대문하고 이게 말린 거예요. 왜 이렇게 싸우냐고, 왜 말려, 말려. 싸우지 말라고, 말렸다고. 응? 말렸는데 말린 걸 가지고 고소하냐고. 말려? 아유, 어머니, 어머니 왜 때렸어? 아빠. 현장에 계시지도 않았잖아. 어이 응? 여자야. 형이 아빠가 얘기하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신다는 어, 게, 게 말이 돼요. 어? 니가 여자야? 니가 여자야? 동 아빠 네 말을막 하지 마세요 지금 말을 막 해가지고 시끄러운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을 막, 막 하세요 야 니가 어? 어? 인간이냐? 아이고 니가 자주 키우는 애, 애니야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도대체 이유가 뭐야? 응? 너도 성원한테 어보 동호, 동호 아빠 우리랑 무슨 일이 있다고 이렇게 있어지 우리한테 괴롭히냐고 했다, 형이 죽겠다고 동호 아빠까지 나면서 자살을 할생각을할 정도까지 왜 만드냐고 우리를 동호 아빠 그러지 마고요 응? 응? 내가 오죽하면 우리 식랑이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너는 병원이 너는 병원에 이원까지 시켰겠어요 몰래 응? 몰래? 그래가지고 자기가 야. 입원하는 게 억울하다고 동호 아빠한테 전화할 때 동호 아빠 그거 가지고 세상에 동의서 가지고서는 무슨 A 채널 태명진하고 하는 회의에 법원에 제출하는 걸로 써먹더라. 아이고, 세상에 그게요. 해야, 인간적으로 얘기해보세요. 그게 지금 뭐 형한테 한 짓이에요? 거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은 형님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하셔도 응? 그런 얘기를 하면서 숨겨야지 어떻게 그걸 동네방네 다 떠대 야, 그렇게 되면 남들이 동호아빠를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우리는 정치하려는 사람도 아니고 이게 그냥 사는 사람들이에요 평민이라고 평민 일반인들 어? 들려? 미친년 아이고 아무래도 그래, 동호아빠가 약을 좀... 잡아야될것 같아 알았어 알았어 우리 약 먹고 어, 끊읍시다 아유 말이 안돼 대한민국 전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 저희 영상을 보시고 공감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누르지 않고 가면 안 돼. 그러면 안 돼.